나도, 자러 가야 될것 같은데 저희 먼저 도야 될까요? 나네네네나 아, 아, 네. 나도, 나도, s our turn. 어도 아, 나 자고 있나? <웃음> 잠든 거 아니겠죠? <웃음> 그럴 수도... 아, 나 잠들었나 봐요. 왜냐면 9시에 저희 시작할 때 새벽 2시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5시 새벽 5시라서 이거 어떡하지? 우선 다련 련 학생도 아, 시작해볼래요? 나 나온 거뭐라 말하지 않았어? 어, 아, 나온 거 나다? 네 어, 어, 오케이 Are you okay? Are you surviving? 네 yeah. yeah. Okay, uh, you'd like me to, uh, but I thought you guys were speaking Korean, but I think you mentioned my name, but I'm sorry. <laughs> okay, I'm going to share my screen. Sorry, but my laptop is freezing. Can i see my screen yeah yeah okay so yeah we just be, uh, yeah we just, uh, yeah, we just uh, look through your presentation because we already yeah, listened and understood uh, your presentation very well so maybe we just uh, go through very quickly and if If we have any kind of comments, we just ask, stop and we can talk, okay? Okay. Yeah. Ne next page. Yeah. And, uh, can you, and Nada? Can you just before this, yeah. the, the, the pictures of the site? The picture of the site? Yeah. This? No, before this. A site picture, please. This one? Yeah. Yeah. Maybe Dalhyun, can you uh, help her because we want to know which one is where? Oh, uh, yes, I, I will let you let you let that on though. Yeah, because like, or maybe if your team just focus on the, this e t h site, maybe you just do more uh, specifically explain this site, maybe using like all pictures from your friends and just uh, yet yeah, like more detail d l y explain like Here looks like that and that, you know. Also, we can reduce the size of the text a little bit because it's pretty big to me, yeah? Mm. The paragraph, I mean. Mm -hmm. Yeah, maybe title, you can just keep the size of this text, but maybe the paragraph size, maybe just make it smaller. So we can make some hierarchy for the visual guideline. Mm -hmm. yes. And it's i s good. You just use kind of, you know like bold if you want to make kind of emphasize of that. But you can just reduce little bit of the this paragraph text. So yeah, Talion, can you help her like uh when she explain the site? Maybe it's good to uh yeah point out like which one is where. You know what I mean, t a l y o n Oh, can I? Can I, can I uh, explain where is the site is on the map? Yeah. Yeah. Talk, talk to uh, NADA and develop the page, like site picture page. Okay. I, I will help her. Yeah. Yeah. And so, like, yeah. So maybe you guys have some, <clears throat> um, indication like this, I don't know, just like other t e a m Mm -hmm. we have a better chance to, you know, which one is where. Yeah. And t a l y o n is it the correct s i t e which you use it for your exercise? Is it correct? This one? Yes. Correct. Where, which one is it? Though? Specifically, which location Can you draw on here? Uh, Uh, this was for streets 22 or 21, I think. m mm h m m a c t i n s uh, As far as I remember, when I see, I've seen from the surveying points, this was 23 or 22, I, uh, I don't really remember. remember. These were the 20 streets, yeah. Mm -hmm. 한 벡터즈, 이이 23, 고이 이거, 그리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 그리고 이거, 그리고 기거그 그리고 이거, 그리 이거, 그그 그 길은... 아까 엑셀 사이즈 한 길이 어느 아. 길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콜디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나다가 여기 응. 막 설명 다 했는데 갑자기 또 다련 씨가 다른 쪽에 설명하면 이게 뭔가 콜디네이안돼 보여가지고 아그 스타일인지 알겠죠? 왜냐면 그거를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한 도로나 한 블럭을 이렇게 잡아서 설명하는데 그니까 다련 학생이 이제 뒤에 엑셀 사이즈 할때그 컨텍스트를 나다가 설명을 미리 다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 네. 어느 어느 지역을 한 거예요? 여기 한번 그려. 볼까요맨 끝에 그점 포인트 했어요. 이쪽 포, 이거 약간 뾰족한 포인트가. 그려볼래요? 여기. 어 그려지지가 않네요. 아 이게 무슨 올라오 거... 해줘야 되나? 아,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아된 건가? 어노테이션 어. 메뉴가 있을 거요 네. 여 여기서 아까 했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 여기가 예, 접근 메인 접근 로고 음... 그 옆에 보이는 게 아무 약간 상관이 별로 없는 거리라서 그다음 여기가 시장이라 세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음 근데 그거를 좀 나다랑 콜트넷 해야 될것 같아 은 나다가 여기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더 넓혀서. 그이 그러니까 컨텍스트로 보여주고 싶다면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엑서즈한 okay. 거잖아요. 그럼 나다한테 뭐 물어봐야겠다. 나다, 나다? Yeah. Yeah. Yeah. yeah. I just uh, ask Taehyun which spot he uh, did exercise or uh, exercise with his like uh, s i x f i r u r e algorithm. So Taehyun saying that. he used uh, this location, yeah. Do you, did you know about that? Yeah, I, I have seen the location uh, from the, the pictures he's seen and the, I reduced t t o o s o m the one for the corner uh, because of the pictures. Uh -uh. So I think you guys have to coordinate this kind of issue because you pretty much exercise or analysis about uh, this part, right? But like uh, Dalhyun saying yeah. that he e s saying that he want to talk about like this context and this context and maybe this context and this one like kind of the all together because is it like entrance of the this market area is kind of one of the main entrance or like main location for this uh, market area so i don't know maybe nada can you kind of uh, modify uh just to, to focus on this location maybe you okay. can kind of like include the maybe like this area i don't know you know what i mean like oh uh, okay i have no problem with the modification but i i, I didn't yeah i didn't know he was just focusing on that in the beginning so yeah, yeah Yeah, maybe you just expand a little bit, maybe like this and then talk about the site and also when you explain about your like between this analysis and c e n t r a l i t y analysis, maybe you just uh, more or less focus on this location because anyway, after your kind of site analysis with NNA toolbox, Dalhyun will show kind of some small exercises for this location. So it could be good to coordinate uh, this kind of issue. Do, do you okay. understand Nada, right? Yeah. Yeah, and also uh, ask Dalhyun like about the location pictures like to explain the, the context of this area. Like, I don't know, maybe this picture is this, I don't know, like maybe this one is that. Yeah, ask okay. Dalhyun. 다련 씨좀 도와주세요. 이거 그냥 나다 사이트 어날러시스 할때 이렇게 포함해서 하면 나중에 다련 학생 그 엑셀사이즈 할때 도움 되잖아요. 연결되잖아요. 여기 컨텍스트 네. 설명해 줄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사진 찾고 이런 거 해서 도와줘서 이게 잘 설명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다음에 갈 때. 그쵸? Okay, can you move to the next page? Yeah, maybe just before, maybe here like on NADA, like with text, your hypothesis. I'm sorry? Maybe just previous page. This? Yeah. Yeah, maybe you also have to highlight, maybe like, I don't know, maybe bold text with market and Yeah, text should be a little bit smaller. And if you want to emphasize something, maybe you can make kind of bold. And text out difference in your test. Or, like, how do you define the restricted road and semi restricted road and free, free road? How do you define this? well as far as far as i go from d a a t a n d that h e the, the it was by the the flow of the c a r s and the one that if we modified the route that some would to be only for the pedestrian and some people would share the c a r s and the p e d e s t r i a n route and others will, will be b l t just only for the pedestrian flows so That's you true. you decide t h i understand So you you decided this uh, road based on the, the the the network analysis, is it? Yeah. Mm -hmm. So maybe I think it's better you just uh, like I don't know. You just uh, bring this text. Um, maybe yeah, maybe. those two move to uh, your uh, analysis pages, I think, because this diagram shows about like, explain about this, right? Okay. So just to bring those two texts to your analysis pages. So it's uh, later than this right after this. Yeah. Okay. Yeah. Um, also here. Yeah, I think it's just a general idea, right? So I think it's, it's okay. This page. Yeah, I would like to suggest you to resize a little bit. Of <laughs> because, I mean, always make some visual hierarchy, you know, so mm -mm. yeah, I don't know. It's, uh, it's up to you. So team A should kind of make their diagram bigger and not uh, <laughs> make her diagram a little bit smaller. s m And then desaturate it i m m e i a t e y yeah. yeah. OK. Uh, yeah, I think this is OK. Like, I'll just go to the previous page. The previous page. We think maybe. yeah maybe you just highlight it maybe just change the color like um here like how far people willing to walk like you know or maybe just kind of yeah make the text more readable maybe or point out the which one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s you know To be honest, I, I, I think this one is u s i n g after seeing the, the, the, the presentation today. I think the, this and the previous one are, are, are actually useless. Mm -hmm. yeah. Or maybe maybe you don't need to show the text, maybe. So can you move to the previous page? Mm hmm. This yeah. one. Yeah. Maybe with this, you just make like one sentence, you know, and then you can yeah. just, uh, explain about like general idea what is about the network analysis and you know, like what is the your okay. research hypothesis, you know, just to kind of explain about the general idea, which is good. So yeah, just update the older text and combine with the next page and just try to explain like general idea uh, in terms of the Yeah, network analysis. So, yeah. Yeah. Mm -hmm. You think maybe we should also like combine all of these analysis. Like the, the rest of the teams. Oh, uh, uh, I think this one is good. I think like it's kind of readable or like please indicate the, the your site location, which could be, I don't know where, which one is Dalhyun's exercise location, maybe here. I don't know. Yeah, yeah. Like, which we just draw the maybe the previous page, you have to maybe just indicate where is uh, your kind of the, the focusing area, you know, or targeted area. So just to indicate that, and I think when you explained the each uh, analysis, you explained pretty well. So I think it's good, all these pages, but just to, uh, showing about like, this is our target uh, location uh, to focus on your uh, design exercise or something like that. No, And you explain about the general idea and concept of closeness research and. lower color means like, so actually t h o your location is pretty good location in terms of closeness, right? It's like, mm -hmm. it's very close to all the all the destinations, right? Because the, the value is low, which means means that the like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other destinations. So your site to location is pretty good in terms of accessibility condition. Right? Yeah, yeah, yeah. Just indicate the site uh, boundary. Your, your. I mean, your. Yeah, targeted location boundary. That's it. I think it's good. Alright. Yeah. Also here, yeah, you so also. The, yeah. Oh. Yeah, I, I wanted to clarify that Dalian. When we were accessing, we we was just asking me to do to i mm -hmm. to t uh, identify the main entrance or the main uh, entrance for each mm -hmm. site uh, from from each destination for the site from each destination. So, h o t s o u l d I explain that the right way? Mm. But I think this approach is a pretty. Uh, simple, but it's very clear. So, but Dalhyun's study area is like here, right? Or... Uh, yeah, is it, have where is it? Where is it Dalhyun? <laughs> uh, so, the Dalhyun's study area is here. So, I think it's pretty good. But just to indicate, like, maybe, I don't know, just visually, like, Indicate like this. Yeah, and also maybe if you can, um, Nada, you also, um, also make some kind of like color for this street as well. Because anyway, okay. is, yeah, yeah, y yeah, You know what point. I mean? Yeah. yeah. So yeah. You, we we can understand. Yeah, we can understand. Can I say so something? Uh -huh. uh, uh, the reason I choose this point is because the, this is the main access street mm -hmm. and then there is our target market area and this is relatively unrelated mm -mm. street. So I, I, want to, I want to see the, all the three types of the uh, street and area at once, mm -hmm. and one picture. So i choose this yeah but still people can access from here right yes yeah but so well, like yeah. but like between this analysis will show that this value will be very low and this will be very high right yes yeah, relatively mm -hmm. yeah relatively so we have to understand the context because like anyway people can access everywhere so like Actually, it has a good value. I don't know if you see it, but it's here. Is it a good value? Can you just zoom in here? Okay, just zoom in. Okay, just Yeah, this is the location. Is it? Is it here? Yes. At the school. So, yeah, as you can see here, like, here is a pretty big, very, very high value, and here is a low. And here is a much lower. Yeah. And here is a prim, kind of low, you know? Low. Yeah. Yeah. so I think even though l i a n you feel like this is not very important route, but still kind of connected to get is t also available to get here. So you have to indicate like here, the, the four street kind of condition. Mm. So, um, so yeah, maybe. n t d a you just zoom in like this context, just crop the image. And then, yeah, just to use as a reference, you know, for your diagram. You know what I mean? Okay. Yeah, because you yeah. already have your drawing. So you don't need to really, of course, like you can uh, make it diagram, you know, it's much readable and uh, in, easy to understand, but you just uh, crop the this your r e s u l t and then okay. we can just Nada. also see numbers as well. Okay. Nada, however, we have uh, three types of the origin and destination type, right? So this, this, uh, th this one is origin is home to the market, right? Mm -hmm. And we, we have another uh, analysis, for example, uh, uh, park, to, uh, park to the market, metro mm -hmm. to market so i choose this uh a few number of the main access by see the three type of analysis okay mm -hmm. so uh, so i think you you should show the three type of the three type of the analysis i think only one you, is i s quite you a mean Mm. yeah you mean I can display the betweenness for each uh, uh, origin mm. or, or by side by side mm. yeah so so what was your your decision making like Dalhyun what did you use home and what what is park and so what else we use d the parks and the residential building and the, the metro and metro is it correct yeah. tanya yes yeah so so yeah nada you just s h o w these three results and you know same kind of page and then based on that you guys decided the location right so yeah you you guys have to coordinate the part and then explain the same things you know what yes. yeah So, Nada, you can add a bit, two more between t h e s analysis for your slide, right? Or maybe I'm you sorry. already have. Yeah, yeah. You, you already, already have. Already I don't know. Yeah, you already have, maybe. Yeah. Yeah. Yeah. This, this actually is from the m e t r o b a I forget the name of the one. And this one is from the w o r k s What the name is? yeah this one is also you just for the yeah degree analysis you also indicate the your targeted area the site okay okay mm -hmm. Next, we can, we can speed up a little bit. Yeah, yeah, yeah. I think it's almost finished. That's all, all kind of same things. On um, the sports, Danyan sports. Okay. Yeah, from here, I will share my screen. Yeah. Uh, My first phase is okay, yes, original data, and how, what is my approach to simplify the original data? o o to g k n and a t a y i n g you know, y o 그건 색깔만 조금 좀 줄여 주시고 하이라이트만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하이라이트좀 정해 주시면 되이 아, 네. 그리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스케일로 그리드 사이즈 아 네. 파일몇바이 인디케이트 해 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 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시작. 이렇게 썼어요 여기 이 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제가 코딩으로 작성한 그거를 여기 페이지 끝내고 싶어가지고 네, 이거 마지막 제가 제가 저희 마지막 한 노드 베이스로 한 간략한 거랑 그다음 여기서 GIF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좀 다시 방법을 찾아봐야 같아요. 이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그 막... 스크립팅 좀그 <웃음> 사이즈랑 볼드체인가 이게좀 작게 하이렇게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음. 오른쪽에 그 사이트 그를 전체 맵에서 이렇게 우정, 우정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배경지 없기 때문에 따라 와야 되는데 크루를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사이트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 그루만좀 던져주면 좋지 않을까? 그 나다가 쓴 거를 그냥 가져다가 그대로 여기서 쓰고 G I F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GIF는 네. 따로 그냥 플레이 해주면 되잖아요. 오늘 발표한 것처럼. 그래서 그 네, 나다가 네. 지금 앞에서 계속 엑셀사이즈 하면서 나중에는 여기 이제 타겟티드 로케이션 된 거를 계속 이제 포인트 아웃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가져다가 여기에 그냥 쓰세요. 그럼 사람들이 네. 이해하잖아요. 아 앞에서 이런 설명 했고 여기가 얼반 컨텍스트 어쩌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뭐 패션 플로우가 컨디션이 어떻고 이해된 상태에서 아 여기에서 뭔가 이런 인터베션을 해봤구나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나다가한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다가한 마지막 파이널 뭔가 그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해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리고 그냥 여기 보면 g e n e r a e rule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1번 2번 3번 간단한 다이어그램 하나씩만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음.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이 글자 플러스 옆에 다이어그램, 예를 들면 뭐, 휴먼 포인트나 뭐, 디스턴스 같은 것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음. 네. 음. 저는 뭐, 이거는 페이지는 좋은 것 같고, 아까 그 뭐냐, 나다가 약간 여기 어쨌든 지금 엑셀사이즈 했잖아요 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뭔가 이렇게 크게 좀 잘라서 여기를 전체를 보자 했으니까 그 나다가 바운더리 잡으면 그냥 요 바운더리 표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냥 점선으로 또 이거 너무 진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네. 아, 이, 이 리서치 점선으로 뭔가 있고 여기에서도 스페시픽하게 여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이제 뭔가 이, 이 엔트런스긴 한데 이 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 이이 이 중에서도 뭐이 포인트를 할거다라던가이 다음 페이지에 뭔가를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그 중에서 아, 네. 이 엔트런스 중에서도 여기를 엑서사이즈 해봤다라던가 이게 표현이 돼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누가 누가 페이지 만들었어요? 나다가 만들었던 친구가 만들었어요, 친구 만들었어요? 친구가 그, 만든 거그 같은데 데이터부터는 다 제가 했어요 뒤에. 네, 그렇죠. 이거 따로따로 아, 건... 따로 붙여가지고 한 기로 듣께한 기로 흘리는데 지금 네. 이 폰트, 그러니까 사이즈 <웃음> 그리고 지금 여기 라인 안 맞았죠? 지금 여기도 보면 아. 3, 4뒤로 갔죠? 여기 v 5못 타놨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스페이스들이 계속 네. 중분에 걸리거든요. 이제.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아, 네. 여기 얼라인도 지금 여기도 지금 안 맞았죠, 이렇게. 그냥 한번 이런 거 아, 훈련해 보면 네. 좋거든요 네. 포토콘을 만들 때 그래서 네. 비주얼 하이라클 잡으세요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뭐 레전드가 항상 오른쪽이든나왼쪽이든요 그럼 거기에 물 맞춰서 갖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이거 지금 얘네 다른 거 얘네 하나 한 그룹 세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에 맞춰서 갖고 라인 스페이스 좀 주고 그리고 어... 네좀 이쁘게 렇게이 되게 좀 엘레멘트가 너무 복잡해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일단, 일단 시간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한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여기 에 집중하면 좀더포장해야돼 네. 네. 포장 지금까지 잘 만든 아이디어를 포장하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리를 열심히 했는데 먹음직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네. 이거 타입을 꼭없어주아네 아, 스페이스 안맞고 그냥 보여요, 레전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이거는 하나가 어제 아, 어떻게지못겠다 그래가지고 <웃음> 아니, 이거는 <이건> 뭐 지금 <웃음> 아직 진행중이 괴로움이, <웃음> <웃음> 네, 괴로움이 느껴져 막. <웃음> 근데 저는 어제 이야기로는 이거 뭐 2m도 해보고 여기에서 뭐겹침 패턴을 소거시켜서 하고 막 그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아닌가? 아, 닌가 그게 예. 그이미터는 얘네가 알아서 밀어내 가지고, 인드보단 예, 예. 가까이 만들어 가지고, 예, 예. 아, 아까 제 생각에는 그게 좀큰원 같은 거를 좀 중간에 하나씩 넣어 가지고, 음, 음, 음. 다른 용도로 쓰이게 다시 바꿔서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 색도 좀 패스에 지나다니는 거는 색통이라고 네, 아까. 네. 아까 상점이랑 연관성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랑 가운데 큰원 같은 거는 네네. 색깔 좀 다르게 해서 통일해서 거기다 상자 오좀 이미지 같은 것도 그 네네. 부분에는 넣고 게이트도 좀더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 코딩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A, A, A랑 B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각자 의 자기네들의 랭귀지를 <웃음> 만들었잖아요 친구들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친구가 랭귀지를 만들어서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 어떻게, 식스틸 뉴스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좀더 이렇게, 어, 이제 막 우리가 처음부터 도시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넬로우 다운해서 들어오면서 우리만의 어떤 그 리소스, 그러니까 양념들을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양념 가지고 결국엔 여기서 우리가 뭔가 실제 디자인 임플멘테이션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아이디어 줬으니까 약간 좀 거기서 친구가 취합을 해가지고 예, 정리를 해서 좀 약간 <웃음> 어떤 의미로 이게 콘클루전인데 콘클루전이 이제 약간 대답한 것 같아 느낌. 예. 네. 근데 다른 학생 혹시 그것 좀 네. 해보세요. 그 파이널 네트워크 해서 뭐 여기에서 본인 선택적으로 뭐 패스로 쓰는 네트워크는 응. 뭐 색깔로 지금 디프런시에 타겠다고 했잖아요. 뭐 이거는 사람들이 뭐 다니는 동선 뭐 색깔 바꿔가지고 여기는 뭐 샵이 쭉뭐 이렇게 리니어 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활용할지 아니면 그냥 진짜 가운데 큰 원을 하나 넣어서 나머지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는 네트워크 그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선택해 가지고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점들을 에이전트로 보고 센츄얼리티 어날러시스한 번만 해 보세요 그 아, 센츄얼리티 케일로 에에에 뭐, 네. 클로즈 클로즈 스니스나뭐 뭐, 스트레니스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클로스니스나 뭐비트윈니스 정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점도 다 제너레이트 되잖아요. 그리고 뭐 네. 상점 여기 중간에 네. 큰원 해가지고 거기 리테일 할거 리테일 뭔가 넣으면 여기 웨이트 값을 줘보고 얘한테만 리테일 값을 뭐 웨이트 네. 값을 크게 줘보고 이렇게 해서 그 네트워크 나눌 네. 수지 결과도 같이 뭐 b e f o r 로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팀이랑 다그 랭기지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NNA2를 사용했고 해서 뭐뭐 before는 나다가 했으니까 뭐 그거를 아니면은 이건 아예 작은 스케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내용을 보여주는 뭐 closeness analysis나 뭐 betweenness analysis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이 이 내부 안에서 작은 스케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했어요. 나다, it's, it's done, so you guys, yeah. <laughs> you have to go to sleep. <laughs> uh, before, before that, actually, there's a, an issue that we need to discuss. Uh. We may change, we almost, I think we, we're going to change the final create time schedule. So, I think you're uh, about to change it to 12 hours later than the one originally planned. When could it be? What time could it be? will so be tomorrow, 9 p.m. in Seoul. 9 p.m.? Yeah, in Seoul. This is the oh okay <laughs> it's 9 p.m or, or 1 p.m so 9 p.m so it will be 2 p.m in at your local time but so what what date could it be like 9 p.m so tomorrow so in seoul it will be 20 20 so it, it's like it's like it is postponed to 12 hours oh, from okay, okay. the original plan w e u l we are doing surveys. So if everybody, we are seeing if everybody agrees, then we will announce it. So now we because it's last minute change, we are doing this because uh, we think it will be more beneficial to swap the unit. So we pair unit one, four, and pair unit two and three together. So you can get different feedback from different people. Um, yeah, that's why I think the discussion will be more uh, interesting. But we are now going through each student to see if they agree. Uh, and unless you disagree or everybody disagrees, we are not going to change it or announce it. So uh, for now, we are asking everybody. So if, you, if everybody can tell us if this change is acceptable or not, I think for students like 9 12 hours later is better than 12 hours earlier. <laughs> yeah, for sure. <laughs> so for unit 2 is postponing. Yeah, so, so s a few more hours of work working. Mm -hmm. Final 발표 내일 저녁 9시로 바꾸는 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얘기 좀해 주세요. 저는 좋아요. 좋습니다. 싫은 사람 만이 야기해주세요안 된다. 싫은 사람안 되는 사람. 안 되는. n d t h e 리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는거 e n and 는 h e n and t h e 다 a n 요 then, and t h 이 n 요 이게 아니면 빨리 끝내고 싶다. n a 시간 빨리 하죠 <웃음>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오늘, 오늘 저녁 9시? 오늘 저녁 9시 e n <웃음> 네. 그러니까 그래도 러니까그디니까 사실 뭐 학생들이 네. 좀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뉴욕은 아, 7시, 8시 9시죠? 8시부터죠? 오전 뉴욕은 어... 오전 네. LA는 새벽 5시부터 전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네. 네 LA가 좀 힘들게 됐어요 우리는 잠을 안자든지 <웃음> 어, 아이고 o o e t h e e a can go Yeah, probably NADA check the schedule uh, through Slack because we're gonna change our presentation schedule. But it should be later than usual. So just, uh, yeah. But uh, well, no, are you available nothing. at the time? Yeah, I, I have nothing yet, mm -hmm. I'll be available, but... Okay, then, then I'll post the final decision, final announcement on Slack, okay? About the schedule. o k a your p o okay. n l i 사진 친구랑 눈썹 친구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마주보고 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상태여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요. 아이고 어떡해. 힘들다, 힘들다. 네, 좀만 고생하세요. Okay, 나도 thank you for your work today and yeah, see you tomorrow. If you have any question, mm -hmm. just leave, leave it on Slack.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